아이 이보어이보게 어... 자네 좀 정신이 되는가? 어 언니 괜찮아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야야내옷 상태가 왜 이래? 야 너네 너네 다 누더기를 입고 있냐? 아... 자네도 만만치 않네 지금. 아, 아무튼. 야 근데 우리 어떻게 안 죽고 다 살아있다? 역시 죽으란 법은 없나봐 그치 사람 은 쉽게 죽지 않지 사람은 아니지만 응 그렇긴 하지 응그렇지 <웃음> 그치 렇 응. 응. 근데 어, 에이, 이거 근데 뭐 쓰고 있는 거야 얼굴뭘 <웃음> 쓰고 있는 거니? 이거 비행기에서 인공호흡기인 줄 알고 차고 나왔잖아 금소랑 같이 이거 응아니 음, 살아야 될거 아닌가 어. 그래서 이거 호흡기 이건 줄 알고 차고 왔는데 이거 아닌 거 같네 응 잘못 차고 온거 같아 우리 자기들만 살겠다고 <웃음> 난 진짜 몰라는데. 야, 근데 비행기가 오해 왜, 왜 그렇게 된 거야? 맞아. 야, 이거 너가 준비한 거잖아. 그래. 아니, 야, 어떻게 된 건가? 야, 나도 빌려주는 사장님의 선한 얼굴을 믿고 빌렸는데 어떻게 이런 하자품을 <웃음> 얘들아. 너네만 떨어진 거 아니라 나도 떨어졌어. 나도 비행자야. <웃음> 그, 그래. 야, 네, 근데 알았어. 우리 그럼 어떻게 해? 구조요청이라도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호라도 보내 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 우리 개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웃음> 저, 내가 주사왔어. 아까 저기서. 오! 오, 오 뭐야? 오 이거 뭐야 이 뭐야? 이뭐 맛있다. 어야 뭐야? 뭐 이거? 이거? 어야 갈매기가 개 큰데? 어? 야 우리 원시시대로 회귀한 건 아니겠지? 어이 어, 어, 뭐야 뭐야? <X2> 뭐야. <X2> 거북이네. 야 은근히 여기 이렇게 동물들이 큰거 같냐 이거 우리 선사시대로 회귀한 건 아니겠지? <웃음> 뭐야? 야 <웃음> 어, 뭐야? 봤어 봤어? 뭐 어, 봤어 봤어 뭐야? 아니 무슨 우리 우리 진짜 선사시대로 회귀한 거 아니요? 무슨 아모르겠어 그럼 다... 음, 우리 어떡해? 여기 뭐..이거 땅바닥에 SOS라도 써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SOS도 뭐든 하려면은 뭐라도 있어야 될거냐 일단, 일단 올라가보자 나무라도 그래. 캐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우리? 응 어, 아, 가보자 그래도 위에 또. 뭐가 있네 야 여기 개도 있다 개. 어? 야 이거 걔가 왜 시뻘겄냐? 벌써 익었나봐? 어? 땡볕이라그런가 벌써 익었나본데? 아니 근데 네. 움직일 끼나오? 이거 어..아무튼 올라가보자 응. 아유 진짜 먹은 것도 없어가지고 배도 고픈데 아주 그냥 아등산하려니까 뒤질 맛이네 박박 장난해 어아저 박박 장난 아 진짜 어 뭐야 이거 아 아니, 뭐야. 누가 나 때렸어 내가 딱 하고 훔쳐갔냐 일단 난 아니야 여기 뭐가 있긴 오. 한가 염염 뭐야 얘는 뭐야 염소인가? 야 이렇게 XX 아니야? 야야 염소가 개만 해! 귀여워 걔가 염소만 해! 새끼인가? 아직 아이인 것 같은데 응 염소 새끼인가봐 뭐야 우리 샤톤을 닮았구만 야 사건은 사권을... 사과! 아니 자기가 따서 먹게! 아니 아니 내 사과가 너한테 들어갔단 말이야! 내가 땄는데 너가 지나가면서 샤샥 됐다고! 이지야너 가뿐서 내 사과 먹네? <웃음> 아, 어디서 봐. 아, 아, 아, 아 소름끼리. 아, 저기... 자꾸 가로챌 거야! 아니, 그래. 아니 나는 그냥 <웃음> 너 비켜. 나무 밑에 서 있었는데 자꾸 뭐가 떨어지네. 어, 이거 나무 못해?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사과라도 많이 따자. 어지 누가 먹은 거 같은데? 우리라도 이거 해진한테 빌린 두피올라가 다있이서되는거 아니야? 이거 누구, 어, 누가 누가 말이네. 오지 않을까? <웃음> 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 떨어질 때 바로 왔어야지. 아 분가? 알 모르겠고 일단 사과나 따자. 어? 자 먹을 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빨리 따보시게. 응, 따서 벌써 다. 어. 야 이게 뭐야? 아무래도... 나 때렸어. 어. 오. 어? 불찌가 남을겠다. 남을겠다. 와야불 피우자. 그걸로 불 피우자. 나 사과 존나 따야지. 사과 존나 따. 사과 존나 따. 어, 제가 평소엔 사과를 이렇게 먹는 편이 아닌데, 아뭐 이런 데서는 어 있는 거라도 따놔야. 어, 야 여기 사과 되게 많네. 근데 이거 사실 사과 아닌 거 아니야 혹시? 아니 헨리 형이 자네 어? 그, 그 사과 그만 따고 그 나무저 마시게. 어? 아니 난 지금 근데, 먹을 핀석지. 거 파밍하고 있잖아. 핀석지. 아 어? 이제 해지자 해줘. 아이 군인 군업을 해야지 뭐하는 거야! 내가 밥거시기 하고 있는데 빨리 나무해. 이거 원래 어, 같이 잠시만. 하면 더 빨리 캐지는 거야? 어? 진짜야 야, 야, 수... 야, <웃음> 야 우리 반스만 빛나는 거 싫어하냐? <웃음> 우리 좀 반스만 빛나는 거 싫어하냐 이거 있네. 아, 에바네, 도와주자, 빨리 뿌있네아 진짜 에반에 박박의 반에. 야 도와줘야 빨리 캐. 야박박에 반에 근데 이거 같이 캐도 똑같은 거 같은데? 따로 캐. 아무래도 같이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빨스로 불을 아, 밝혀주겠네. 아 필요 없고요. 아저렇게안 깨지네. 어 뭐야? 오 나무 쓰러졌어 뭐야? 나무 쓰러진 거 처음 보. 오 어, 대박 대박 대박 대박. 근데 인벤 안 들어오는데? 뭐야? 장난. 그러면 나한테 들어왔어. 개호엽네. 아 좋다 좋다. 어.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 좀, 좀 비치네. 거거든. 어, 여기가 좀 밝다. 야, 야광 반스들아, 이로좀와 봐. 야, 빤스드라. 야광 반스들아. 야, 반들아, 야 반들아. 야, 반스야, 뭐 해? 반스야. 빤스라. 반스 라니 가자, 가자, 반스야. 저쪽로 가자. 어디, 야, 어디, 우리 어디. 좀 밝은 데 가서 캐자. 어, 시그먼 축축한 데서 캐지 말고 저쪽에도 나무가 있잖아. 어디? 아, 반데. 어, 저저 저기 저기 반대반대 반대. 어. 반스는 어, 야광이면 다안가 정말? 근데 이거 불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왜왜 여기? 얘 자는 건가 봐. 얘 자나 봐. 누가 자? 아내 친척 동생을 닮았어. 누가 자는데? 우리 친척 동생 얼룩소 닮은 아이가 있네. 얼 얼룩소? 아 그거 아니야. 엄마 손은 어쩌구 소오오오오오 나도 오 나도 도시로. 아 자는다고? 이게 뭐야? 자는 거야 이게? 깨름 깨 나? 아니 그왜 친구를 때리고 그러나? 안 때렸는데 아직? 응?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나풀라풀라는데 이건 뭐야? 엥? 야 이거 뭐야? 어? 언니들 나 고기 잡았어. 진짜? 뭐 잡았는데? 너 지금 소. 자고 있는 얘. 어? <웃음> 소? 소? 소? 그냥 동물. 소? 소를 잡았다고라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야, 근데 여기 동물들 다 자네 밤 되니까. 그 뭐야? 이건 닭이. 미안하지만 우리가 사려면. 그렇지. 어쩔 수 없다. 야야 이야! 으우 개버릇! 이야! 대작대를 만들었는데. 이야! 우와 이, 나 공격하는데? 어 응, 좋아 좋아. 야야야야.. 야, 야, 야, 방금 오. 나 공격. 야야야 닭이 너 공격하는데? 이 불량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후환을 남겨두면 안 된다 했잖아. 어? 한대 쳤으면 끝까지 끝까지 고집해야지. 나한테 억울 억울그로고 뭐야 뭐야 뭐? 야, 야근데 음.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이것들 다 뭐야? 그다 반딧불인가? 모르겠어. 뭐야, 스니치야 스니치? 야, 이거 해리포어에 나오는 스니치 같은데? 비용이 어, 뭐야? 아니, 야 비용이 무기다. 있 어, 진짜? 삐용이. 나 복갱이 만들었어. 와. 맞다. 이거 도끼 줄 테니까 나무 좀 하게. 에이 나한테 막노동을 시키겠다? 나한테 막노동을 시키는 소는은 네가 처음 어쩌고?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시커머냐? 응? 어? 시커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장난 똥 때리나 슈. 어? 아유 아유 아유 어디가 나무요? 아나 진짜 슈. 이게 아까 보니까 나무 중간을 패니까 나무가 쓰러져서 나머지를 그 위에 거시기들을 다조개할수있지만 뭐야? 아니 근데 이거 나무 안 되는 거 같은데? 나무가 되고 있긴 한 거야?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 근데 나무가 왜 도끼로도 안 되는 거같아 응? 뭐라고? 난 도끼도 없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 우리 집 만들어야 되는 거아니요 야! 며칠이나 지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거 뭔가 도난 어. 신호할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어 그럼 불을 피워야지 일단. 불을 어떻게 피우는가? 불은 잘 석탄이 있어야 될 텐데? 아 이게 원래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땅을 전나게 파가지고 이 밑으로 들어가서 그 석탄을 캐야되거든 자네가 갔다오시오 그럴까? 야 여기서 뭐가 뭐가 막무는 소리 소리가 나는데? 좀.. 집이 나가야야 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야막 닭이 막 삐용이 치는데? 삐용이 완전 응. 헌터요 헌터 와 장난 아니네 어우. 개헌터네, 개헌터. 을좀 많이 받긴 했지. 어오 야, 근데... 아니 이거... 근데.. 이용이는도 술술한 장도 안 왔는데 왜 이렇게 이거 잘하는 건가? 야 그동안 좀 많이 갈고 다았나보지 세월이 세월인지라. 그렇지 어. 그니까 러 말이예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땅 파서 그거.. 그거 해도 돼? 어? 음...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찍긴 살아야 될거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애초에 불이 없으면 이 들어가서 거시기하기가 좀 그런디? 아니면 불만뜰 때까지 사람. 기다렸다가 섬 한번 둘러보고 아 좋은 생각이다! 어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어우 근데 이런 무인도에 어? 뭐 그런 게 있을 거라나? 석탄 뭐 이런 게 있을까? 뭐였다됐다 어, <웃음> 밥이 나 잘래! 이런 누구? 상황은 예상 못한 겐가? 아요뭐게 뭐여, 뭐여, 뭐여, 어? 그래, 아리야, 너 준비한 게 없어? 야, 난 비행기 타고 가서 할 것만 생각했지. 여기에 떨어진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너 준비 아이콘 아니냐고. 그니까 말인데. 지금 수레도 없어. 아니, 수레도 술에, 술에, 왜 놓고 왔는가? 그자 그러니까. 그 잔의 핏품이잖아. 그래. 마이츠가 공부하러 간다고 빌려가고서 안 돌려줬어. 이거 옥수도 아이고, 같이 데려왔어야 참. 되는데 아 진짜 옥수도 그 상자에 넣어서 데려왔어야 되는데 아이 나참 나 진짜 옥수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살겠다고 빌려갔단 말이야 <웃음> 새 마음 새 뜻으로 살 건데 왜 헌거인 네 거를 가져가는 건지? 그치? 헌내 거를 가져와서 자기가 쓰면은 이제 자기 마음에선새 거니까 아 그렇구만 음음 음. 반응이 좀껄쩍지근한데음 말이 안 되잖아 어? 새마음이라고 해서 헛물건이 새 물건이 되진 않으니까. 응. 으. 응. 야시간이땅 팔아. 에휴 그래 나, 나, 나, 나 나무 나나나 할래. 어 여기 나무 부수는 맛이 아주 있네. 어우 시커메가지고 뭐가 남는지도 모르겠네 그냥 어? 어우 진짜. 어쩌다가 아, 음. 무인도 해. 아 근데 여기 무인도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좋아 좋아. 나무. 고시기한 그, 거. 고시기 음. 하고. 아,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야야야 해 뜬다 해 뜬다. 여기 광산 같이 돼 있는 팔찌야. 어 어디 어디? 어오 뭐야 뭐야? 오 여기 미쳤다. <웃음> 오, 야, 너무 어깜운데 야, 사람 반스만 보이는데? 어야 야광 반스만 보여. 야 반스 이번에는 불이 필요 없는데? 아 어, 그렇진 않지. 이거 어. 내려가도 되는 거요? 야 여기 왠가 다 시커멓게 보이는데 이거 이거 이거 되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불을 만들어야 될 텐데. 야 석탄 석탄. 어디 어디 석탄이 어디 있는데? 난안 보이는데? 뭐? 보이요 자네? 그니까 러 뭐가 보여서 캐는거야 지금? 어? 어 뭐야? 누 아이고 저를 캐는건데? 그래 빨리 부주표 봐 빨리 봐봐 아니 안 뭐가 안 보여야 옆에, 옆에가 되지 이런? 어? 자네 빤스밖에 <웃음> 안보인단 말이요 그래 빤스밖에 안보여 아나 참나 이거 여기 어떻게 나가는거요? 야 이거 제작대 있는 사람 없어? 나 있는데 자네 어디있는가 어 그냥.. 그냥 너가 아무 데나 설치해서 이거 울지 줘봐 울지야울지야 우지. 니가 핫핑크 반스냐 어.. 니, 니 밑에 봐봐 니반스 봐봐 니반스 파란색인데? 어? 파란색 요, 요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핫핑크 이거, 없는데? 이거 울지 아니야? 방금 맞은거 너 아니야? 이거 우지 아니야 이거? 맞는데 나왜 핫핑크야? 나 파란색인데? 어! 뭐야 이게? 이거 파란 바지네 빨리 불좀 피워봐 누가 이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노란 바지 앞에 내가 제작돼 놨는데 보이는가? 노란 바지가 누군데? 아니 난 노란 없어. 바지 어나 석탄이 없어! 석탄 우찌가 석탄. 있다니까? 우찌야! 우찌야! 우찌는 대체 어떻게 보고 석탄을 캔 거야? 역시 쥐라서 야, 근데 그게 약간.. 석탄을 음... 캐려면 돌.. 고, 그.. 괭이가 필요한데 우리 돌.. 곡깽이가 없잖니? 나돌 있어! 나돌 있어! 그럼 단이 앞에 있는 거에다가 뭐좀 해보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빤스로 이거 비춰줄 테니까 예, 아니 니네 빤스로 비춰도 안 보이는데? 이거.. 니 네, 네 빤스로.. 뭐야 어디.. 어디인데아여기있다어 기다려봐 돌곡깽이 자자 이거 내가 돌곡깽이 던진다! 자 우지한테 던졌어. 우지야 받았니? 아, 받았어, 받았어. 어어 어, 어, 빨리 석탄 좀 캐봐. 아오나 진짜 나한테 있어. 빨리 빨리 빨리 불좀 펴봐. 빨리 어, 불좀 불 펴봐. 너한테 들어가고 있거든? <웃음> 금수에 거기 서 있어 봐. 뭐. 아! <웃음> 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 진짜 진짜 박박 장난다 진짜. 야야불 아껴 불 아껴 불 아껴 불 아껴가지고 그 석탄 석탄 좀 거시게 봐. 야 진짜 드디어 드디어 광명이 우리에게 비춘다야야야야야. 어? 이거 돌고개기 내가 만들어줄테니까 어? 기다려봐. 그 자네 자네도 횃불 하나 드시오 그울지울지 울지 자네 울지 자네도 이거 챙기시오 아이고. 줘봐 줘봐 나도 나도 하나만 줘 아휴 이제좀 살겠구만 근데 우리 이만큼밖에 안 들어왔어 아 진짜 개바네 진짜 잠깐 기다려봐 아 이거 뭐야 진짜 개웃기네 요만큼 들어온거야 우리? 어우 이제 조금 밝네 어 아우 씨 아주 그냥 자기만 밝으면 어떡해 어 기다려봐 야, 예, 이거 이거 이거 거시기, 거시기 줄게 이거 거시기 죽게 기다려봐 오, 자 들어 누나. 들어 아니 나 나무를 계속 하는데 무지 화이팅 아, 돌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 이거 어 돌이 왜 하나도 안 들어와? 모르겠네 아니 여기 내가 파고 있는데? 어? 왜 같이 파면 되지? 안 돼? 파면 같이 파면 안 돼? 금속안 그 뭐, 먹고 튀었어 아 먹튀하네 근데 누가 그러냐? 이거 이거 뭐 파서 들어가도 보이 뭐 있나? 어? 아 잠깐만, 이거 뭐랜데? 이거 이거 이거 잘못하면 죽데 야, 금수야, 너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다른 데를 파볼까 여기로 봐보자. 이게 원래 어? 자갈 위에서 파면 죽는데? 빠지면 큰 나거든. 일타 강사 어쩌고가 알려주는? 마크 광질 거시기 꿀팁 자갈 모래 위에서 광질을 하면 땝니다 왜냐면 그 밑에 다 자갈이거나 모래면 그 밑에 용암이 있다면 그 홀레랑 빠져가지고 x 대거든요 다들 참고하세요 슈날발같 그냥이 자네 해 떴다고 하네 아 그래? 근데 이거 우리 일단 석탄은 필요하니까 석탄만 조금 캐고 가자 그 내가 캘테니까 자네는 밖에 나가서 있는지 좀 보고 오게 어? 기다려봐 이거 하나만 더 캐면 돼 같이 올라가자 됐다 가자 가자 갑세 없세 가스가 아주 휘영찬란하구만 그거 갖고 갈 거야? 아 여기 하나하나도 있네 어 가자 가자 가자 하나하나만 하나, 챙겨서 갑세 어 가자 가자 아휴 게임들다휴아 진짜 어. 휴 학생이 힘든 것이야 아유 아주 힘들구만 방금 올라와서 단장으로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 일단 넓은 쪽으로 가자 그래 좋아 야, 근데 너얘뭐 어, 길들였냐? 얘 염소가 뭐 어? 이따라하는데? 어? 어? 어? 어 뭐야? 어? 어 염소 길들였어? 사과 줄수 있나 봐. 와나아줄 것도 없는데. 어머 나먹을거 사산, 사산, 있어. 사랑을 한다? 주는 어? 줄 알았더니 자기가 먹네. 아이고, 야 염소야 안녕. 이제 우리 가자. 어? 그럼 저 염소 울지 거야? 나문데안 따라오는데? 아무튼 가자 우리. 그래서 반장이 빨리 통솔해 봐.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여기 좀 이상한데? 어? 뭐야 이거? 어? 디에르인이왜 여기있어? 어, 마우 아니야? 마우? 마우하고 디에르인이왜 여기있어? 여기 오, 이상한데? 여기, 여기 무슨 테마파크 아니야 이거? 응? 그렇지너 어떤 부자가 섬차가지고 어? 어? 야 이거 야, 코알라 아니야 이거? 야! 뭐야? 어? 아니 아니 어? 왜, 왜 코알라가 있어? 야 여기 진짜 어떤 부자가 섬차가지고 해놓은 테마파크 아니야? 야 이거 그 무서운 어쩌고 게임해 그런거 아니야? 우리 일부러 막 어? 야 이건 뭐야? 어? 돼지인가봐. 돼지, 돼지. 어, 야 돼지가 되게 특이하다. 무늬가. <웃음> 돼지면 고기가 필요하지. 어? 아, 아, 아, 그건 그렇지. 어, 그건 또 그렇긴 한데. 와! 삐용이 칼 언제 만들었어? 아, 나 위에 두개 있었어. 나 고기 짱 많다. 아 그래? 삐용이가 오. 사냥 담당이네. 좋다 좋다. 가자 가자. 야, 내가 원래 이런 데서 사냥 담당한데 삐용이한테 양보할게. 어. 어. 아 아이, 그래. 좋지, 좋지. 와! 아니 그래서.. 어? 어디로 갈건데? 어, 어? 우리 반장이 통솔하는대로 가보자 어 우리 레이... 반장은 항상 계획이 있거든 어, 아. 그렇지 그지? 일단 넓은 곳으로 가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얘분도 뭐냐? 사슴인가 봐허벅스 어, 오이 오이 아기 사슴 짱? 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이거 이거 어? 사과 사과 있으면 있는데로 따가야돼 어? 나중에 고기도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조금 따놓고 가자 안돼 내 사과 짱 뭐야? 오 사과 되게 많다. 자네 빨리 와보게. 이게 물 있는 물. 오기 좀 씻게 씻게. 와 여기 염소 또 있다. 아물 찾았어 물. 와 뭐야 뭐야 와 나비. 뭘? 밤에 날아다녔던 게 나비였나? 아닌데 스니치처럼 생겼는데 그죠? 뭐지? 뭐가? 나도 모르고. 아까 밤에 날아다니던 거 있잖아 빛나던 거. 요거 요거 요거. 오우. 뭔가 뽀로롱하면서 날아다니는 거. 어, 박쥐 아니요 이거. 에? 박쥐? 박쥐가 왜 있지 아니면... 나 근데. 금붕어? 금붕어 일리가 있냐고 여기 물도 아닌디. 아니 진짜 신기하군. 오, 와. 휴휴휴. 어, 여기 물갈도 있네. 뭐냐 얘? 응? 대체 뭐야? 너무 빨라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프 아프 어프 슈 어프 슈 어프 슈 어프 슈 어프 슈어 야광 관스라서 빛나는 거보여 야광 관야 벌써 근데 어두워졌는데? 뭐, 실화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수박 아니야 이거? 어디 어디 아 뭐, 뭐, 뭐야 여기 프랑스. 여기 진짜 이상해 아니 그치 뭐냐 이거야, 이거 이거 먹어 되는 거야? 잠깐만 근데 나 그거 할퀴 어디갔냐? 뭐지? 수박 수박 수박 드셔 수박 아리 자네 어, 어. 어, 수박. 안 좋은 추억 있어. 삐용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어. 아니야, 잘. 삐용이가? 무섭다. <웃음> 야, 수박, 수박. 수박 했어. 야, 이거, 어? 아리 방 생각난다. 말이야 어? 이거 나도 <웃음> 정말 생각난다. 땅이 <아니>, 여기 있어. 아, 동시오. 너무 신기하다. 와. 와. 뭐야? 와, 장관이요. 그니까, 이거 도대체 뭐야? 화이팅, 화이팅. 대박이다. 와우. 우리 주작관에 있던 그 반딧불이 같은거 아니겠소? 그러네? 근데 밤이 되니까 훨씬 많아진다 개체수가 어, 너무 신기한데? 짱신기 짱신기 어야저 밝은거 뭐야 저거? 애들 만스만 보이는거 봐 야, 어디 저기에 펩치자 저거 저거 어디 어디? 저거 저거 저, 저, 저, 저, 저 앞에 어디 어디? 어? 뭐야 저거? 저집 아니에요 집? 아니요, 집? <웃음> 에? 뭐야? 뭐야? 야 호랑이가 있는데? 저 가까이 가서 되는 거야? 죽는 거 아니야 우리? 갔다가? 뭐, 너가 뭐, 영웅이잖아 너가 가뭔 소리야! 너가 발장이잖아! 빨리, 빨리, 빨리 칼 드시오 칼 휘, 야, 그럼 내가 영웅네? 뒤에 가서 살짝 보고 있잖아 좋아 좋아 아.. 나 죽는 거 아니야? <웃음> 아 괜찮아 괜찮아 사람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물론 아린이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야광판스 야광판스의 저력을 보여줘! 보여줘! 반장 화이팅! 왜왜왜 왜, 왜? 뭔데 뭔데? 대박 사건 발견 뭔데 뭔데? 해물. 뭔데? 뭔데? 왜 그러시오? 왜 그러시오?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야? 대박 죽는 거 아니야? 아.. 나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거든? 뭐가 대박인데? 뭐가 대박인데? 여기서 보면.. 어, 저기에 뭔가 모양이 있어. 양이 어? 같은. 뭐야? 소원을 들어주는 고양이 신의 왼쪽 눈은 숲을 보고 오른쪽.. 뭐야? 진 기다려봐. 잘안 보여. 소원을 들어주는 고양이 신의 왼쪽 눈은 숲을 보고 오른쪽 눈은 하늘을 본대이뭔 소리야 이게? 아, 있죠? 그 위에 한번 보시오. 얼굴 같은 게 있어. 어, 그러네. 오. 아까 방금 뭐라고 했지? 소원을 들어주는 고양이신의 왼쪽 눈은 숲을 보고, 오른쪽 눈은 하늘을 본데. 근데 눈이 하나밖에 없어. 그니까, 오른쪽 눈밖에 없는데? 근데 오른쪽 눈 아닌가? 저게 오른쪽 눈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응. 오른쪽 눈은 하늘. 고양이면은 약간 자네 그 속성 아닌가? 그렇긴 한데, 나는 저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자네가 저기 가서 호랑이랑 대화 좀 하고 오게 What? 죽어하는 거야? 같은 고양이 이과 아닌가 하긴 <목소리> 그런가? 말이 통할라나? 말이 좀 통하지 않겠는가? 여기다 가보자 어오 박박 무섭네 잘 해? 갔다 오시게개 어이없네 와씨 박박 무양이 파이팅 어씨 파이팅이요 박박 어? 어엽네 이거 이거 어? 나를 사지로 몰아 넣는 거 같은데 생각해봤는데 흰양이가 가는 게 제일 맞은 에? 뭐? <목소리> 뭐라고 야건관수들아야 이거 뭐야 이거 야이 ㅂ끼 아 이거 이 ㅂ 이거 이거 발견... 나는 이거야 뭐... 뭐야 뭐또 뭐, 있어, 뭐, 또, 있어, 뭐, 또, 있어 뭐.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야왜 이렇게 많아 이거! 여기서 아씨 무기 다 놓었는데 이거! 야 일단 급하니까 코츠로 쫓아 때려오 코츠로도 때리지 말라. 야한데 내가 앞으로 클났어. 야 죽였어 죽였어. 먹어 어, 빨리 먹어야 돼. 예,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더 있어 나 대피 대나 대피 나 대피 나 대피 존나, 존나 존나 설치. 응? 나는 여기 몬스터 없는 줄 알았더니 야 여기 앵무새도 있어. 뭐냐 대체? 이제 내가 어야 근데 기다려 봐. 어 뭐야 예비 수호냥. 뭐야 수호냥? 야, 뭐야? 멀쩡한 거 같아. 야 여기 남 멀쩡하다. 교환을 해주겠다옹. 아 뭐야? 이거는 은인가? 철개금데 <웃음> 에메랄드를 로프랑 교환을 해 주네. 아 또. 저기연! 니마! 니마 저기연! 소원을 들어주는 고양이 신의 왼쪽 눈은 소포 이거 아까 옆, 밑에서 써있잖아요! 장난 또 때리나 하씨 아! 아니. 아니 얘들아! 이거! 어? 얘가 보니까 얘좀 착하네. 얘는 착 착한 애들이야. 착한 고양이들이야. 고양이라 있어 지금? 어, 아니 원래 호랑이도 고양이거든. 응응응. 음, 음, 음. 근데 그 여기 근데. 그 여기 이 고양이는 어. 눈도 깜빡이네? 이 고양이가 그 에메랄드랑, 어, 철배랑 금괴를 캐오면은 줄 같은 걸로 교환을 해주겠다네? 음, 그럼 땅 파고 또 들어가서 광질해야 되는 거요? 어, 그지, 그지. 좀 팍팍 장나긴 한데, 그런 거지. 어, 그러고 여기 위에 있는 저, 뭐야, 얘, 얘가 좀또 대장인가 봐. 근데 쟤는 여기 써있는 거랑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응,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잘. 그렇어. 응. 어? 응. 왜, 왜, 왜, 왜, 왜? 뭔일 났어? 우지가 좀비한테 공격을 받은 거 같소. 어 어디 어디 어디 있는 거야? 어들야광어스가 보이질 않는데? 아까 디어가 여기다 집 짓는다 했는데 집디만나왔어아이고 아씨 뭐야? 아 미쳤나봐. 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케 어디 어디 어이 어디 어나무디어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어 어디 어지 밥밥밥밥 밥. a p a 밥먹어. a Papa, Papa, p a p 미친거 아니야? a p a p a p 야야야야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해? 왜 a p a Papa, p a 야 아니 장난 똥 때리나 진짜. 아니 장난 a p a p 안 괜찮지. 아니 장난 똥 때리나 이거 a 는거 p a 냐아나 a 개 a p a 네 진짜. 아, 그래도 단군님이 위를 궁금해 주시긴 하나보네. 단군은 무슨? 아 아주 군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응? 음, 단군? 음, 어 여기 동굴이 어? 있네? 어? 여기 좀한번 파볼까? 야.. 근데 저기 어? 위에 스켈레톤이 있어. 죽겠네왜왜 <놀람> 어? 왜, 왜? 근데 나한테 지금 뭐 쏘면 돼 이거? 야, 봐봐! 저기 위에 스켈레톤이 있다니까. 죽다니까슈 이거. 어?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놀람> 아.. 죽겠네 뭐, 멀리 돌아가야지, 뭐. 아니, 그, 내가 한 마리는 잡아 안 해. 저, 너, 크리퍼가 너 쫓아오는데? 뭘, 제 맞지, 친구인가? 간다, 간다, 어. 아, 박박장난해 진짜. 와! 돼지 깜찍하다잉. 응. 뭐, 뭐, 흑돼지도 있다, 흑돼지. 여기 제주도 아니냐? 아, 근데 여기 말도 있는 겁니다, 제주도가. 맞네. 어, 원래 제주도에 말이. 아니, 그럼 제주도인데 왜 사람이 없는가, 이거. 응? 제주도에 딸려 있는 작은 섬일 수도 아... 있지 않을까? 그런가 어쩌면? 아 아니, 길이 길이는 거거 있는 거 거지? 보니까 이쪽인 거 같은데 아까 진짜 테마파크인가 본데 여기. 아 저기 맞네. 저기 보니까 그게 있어. 물. 응. 음, 값세 값세. 말이지네. 그러니까 한라산 있는 데가 아니라 완전 어, 다른 데인 거지. 아저 박박 장난해. 아, 아주 개장난다 진짜. 야, 아니, 그러면 이거 미쳤어. 칼. 그 우리 역할 분담 좀 해서 움직이는 거 어떤가? 아... 그러면 광질 누가 할래? 광질. 광질. 광질 내가 갔다 올게. 우리 들은 집에 둘이 가. 내가 또광량이지 어. 아니 나는 섬좀 둘러볼라 했네. 어, 야그러게해떠 있을 때 둘러보고 그리고 밤에 그냥 다 같이 광을 들어가자. 어, 그래. 아 그것도 괜찮겠네. 우와. 응, 그래, 그래. 그래. 언니 잠깐만. 와 이거 도돌인가 봐. 어? 왜? 오, 아까 고기 많이 고시겠다더니 고기 구웠구나. 아, 계속 굽고 있었어. 금수 아니야? 이거 금수? 아니야. 어? 아니. 야 금수 아니야. 나나 <웃음> 나 왜? 나물나 얼굴 렀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어너 빨리 우리 섬 둘러보러 가자고. 갑세 갑세. 응, 가자 가자. 저기들 다 산이고 그러니까 저산 뒤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산 뒤? 응 아까 오다보니까 여기 갈래끼리 있었는데? 그래? 호가 눈이 좋네 슈아 그래도 신발이라도 남아있어서 다행이다 음 응. 그러게 말이네 어디로 어 가야 아까 여기 하죠. 언덕 같은데 있던데 여기 올라가 보지 않겠네 여기, 여기 언덕? 여기? 응응응 응, 응. 언덕 언덕 언덕 어디로 가야 하쇼 아 접시 아 교류한 손님이 처음인가요? 어, 뭐야 여기? 여기 광산 있다! 어, 오. 그럼 일단 여기 여기 파면 되겠네. 여기 레연 광산이야, 레연 광산. 근데 여기 어, 왜좀 많이 깊은 것 같기도 하고 물이 있네. 어? 아, 어. 이거 석탄. 음, 이건 좀 별론데. 석탄만 조금 캐고 어 어차피 횃불은 필요하니까. 여기 다요? 이염경을 뭐요? 물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네? 응. 아니 올라갑세 올라갑세. 여기 그래, 여, 그래. 너무 깜깜하네. 오자자자자자자 어, 축축하니? 아.. 아.. 그런 거 아니고 <웃음> <웃음> 왜 자꾸 나한테 축축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 말은 지금 여기 물에 물이 들어갔으니까 축축하냐는 이야기였지. 뭐 다른 뜻은 아니, 전혀 그거는... 없었어. 그, 그거도 아무래도 좀 그런데, 내가 그 축축하다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에에, 그러면, 어, 뭐, 응. 촉촉하다? 어때? 에이, 그게 좀 낫겠네. 응, 음, 그래. 야, 좀 길이 또 있는데? 어이구. 에? 잠깐만, 이거... 저거 캥거루 아니야? 에이, 그런 것 같네. 야, 뭐야, 여기 얼룩말래. 야, 이거... 얼룩말래 왜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냐? 어? 이게 뭔데, 이거? <웃음> <목소리> <목소리> 여기 올라가 있냐? 아야 아니. 아야! 와나도 뒷발들했어! 야 네, 뭐. 너가 아. 거기인데? 아 뭐가 나 때리는데 이거? 그니까! 자꾸 나 때려! 와 싸가지 없는 XX을 여기 동물들이 이... 너무 양아치요! 그니까 개 싸가지 없는 애들이 와나 진짜 싸가지 없는 XX 이거 뭐야 얘네? 이거... 아, 야 이거... 얘는 뭐야? 이거 이 안에는 뭐야? 이거 햄스터인가? 해, 햄스터 같은데 이거? 와 뭐냐? 햄스터인가봐, 진짜. 너무 <웃음> 작아서 돌인 줄들았네 어, 나도 귀엽다, 근데. 아, <웃음> 아 졸라 귀엽네? 얘, 얘 보시오, 어? 얘, 얘 보시오, 얘 막. 어, 거, 막 뭐야, 거, 막 너무 거, 귀엽다. 그래. 어, 뭐, 뭐야. 헉, 귀엽다. 헐. 헐, 박박 귀엽다. 너무 귀엽네. 헐.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엽다. 어, 얘도 쳐다본다. 어, 귀여워. 우리 지금 교감하고 있네. 응? 확실해? 교감하는거 확실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두발로서다니는데 어? 뭐야? 이 X2 <웃음> 이 햄스터 아닌가 봐? 아이왜 햄스터도 두 발로 걸을 수 있네? 왜 그러지? 어? 두 발로 걸어가지고 도마, 도마, 도마뱀, 도마뱀 뭐야? 이 뭐야? 도마뱀? 어? 뭐야? 어? 진짜 어? 도마뱀이네? 뭐야? 아, 별게 다 있네? 리얼? 여기 동물이 좀 많은 거 같소? 뭐냐 여기? 이 아, 자꾸 두 발로 걸어다니 안볼 때! 이 x 뭐야? <웃음> 미친 왜 자꾸 두 발로 서냐? 얼루가 얼루가, 응? 어? 와! 어? 헐? 어? 어얘 꼬리 흔드는데? 뭐야 이거? 헐 <웃음> 주면 귀들여지나 보네. 아니 뭐야 얘 꼬리 흔드는데? 뭐야? 헐 뭐야? 아니 얼루가! 이이이두 발로 건드고 빨라 장난 똥때리나 진짜. 어? 나 흑구가 없어서 너무 적적했는데여기서내 친구를 찾은 거 같소. 어, 흑스터 흑스터. 얼루가, 응? 어? 와개호이 없네? 응? 어? 박박 호이 없네? 응? 존나 귀엽다. 흰둥이도. 흰둥이는 좀 그러네. 좀 낯가리나 보다. 어. 아유, 약간 좀 앙큼하네. 귀엽다. 어? 일단 좀 돌아다녀봅시다. 그래 그래. 어? 어? 흰둥이 는 없어졌네. 어, 흰둥이 여기 어? 나왔다. 어, 흰둥이 너 따라가나봐. 왜? 응. 너한테 왔는데 흰둥이? 나의 친구요 이제부터. 우리 어, 응. 안칠수 있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내가 길들인 거 아닌데 어떻게 내내 내 어깨 위에 올라올 수 있지? 지금 자네 어깨 위에 있네. <웃음> 개 웃기네. <웃음> 아니 이거 뭐야? 어? 뭐 어, 박박 귀엽네? 아니 뭐야? 졸라 귀엽다. 어? 아이고 어? 아주 앙큼하고 귀여만. 어 아주 앙큼하고만. 어? 아까 그흑 친구 그 점돌이 친구 어? 자네 어깨 위에 올려보지 그래? 아 그러게 말이네. 어 아까 그 친구는 어디 갔지? 존나 웃기네. 어? <웃음> <웃음> 아 너무 귀엽구만. 어 여기 이렇게 1인친구로 하면 오른쪽에 허연게 이렇게 떠 있네. 줄라구 귀엽다. 아이 친구로 우클. 아이 친구 우클해 보게 우클. 우클. 안돼요. 응? 아, 아, 아, 어디가 친구야? 어, 왔는데? 우클했을 때 앉는 게 안돼 삼? 어이거 어떻게 어떻게 나는 먹을 걸준적이 없는데 왜 내가 앉아지지? 횃불 빼고 해보게. 손에 든거 빼고 해보게, 나. 응? 길들어진 게 맞는 것 같은데? 어, 어, 됐, 됐는데, 방금? 됐던 것 같은데, 방금?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웃음> <웃음> 아, 가만 있어 보게, 가만 있어 보게! 가만 있어 보게! 어, 너무 귀엽구만! 어? 아, 가만 있어 보게, 가만 있어 보게. 가, 가만 있어 보게. 어. 어, 너무 귀엽구만, 너무 귀엽구만. 어? 아, 박박 귀엽구만! 어? 아유 우리 친구 생겼네 이쇼. 그러게 아 참나 친구 <웃음> 생겼구만 어? 가만있어보게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어? 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박박 웃기구만 어? 박박 친구가 생겼어 음자 그럼 우리 이거 친구 어.. 업둥이 친구 음. 데리고 이제 가보겠, 가보자 가보자 아이 벌써 다 얻어지네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이런 젠장 응? 아니 근데 어, 여기 어, 섬이 엄청 작고 저기... 야 X 됐다 X 됐다 또 얻어졌어 저거 저거 배 아닌가? 배? 어디 어디? 뭐안 보이나? 어, 뭐가 뭐가 보이지?